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꾸스터레비의꿈입니다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는 오랜만이죠. 마치 저번주에 했던 것처럼 스무스하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2019년 12월 11일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입니다. 드디어 5등급 마차가 추가되었습니다. 말은 3마리를 연결할 수 있고 식량은 9만 0 와... 가방은 30칸, 무게는 1만 2천이라고 하네요. 여기 딱 보면 보이시죠? 자 그리고... 필요한 재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전 이미 고여 버렸으니까 그냥 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차에 관한 부분은 제작이 완료되면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도 좋은 소식이네요 무게를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고 있었는데 대사막에서 획득하는 아이템의 무게가 감소되었습니다 펄어비스 말로는 대폭이라고 하는데 모험가의 밤에서 질의응답에 나왔던 것처럼 전반적으로 30% 정도 감소됐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딥니까? 다음은 역시 대사막 관련 내용입니다. 대사막에서 정제수가 모자랄 경우에 탈진 상태에 빠진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정제수가 떨어지지 않게 관리만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사막이 나온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대대적인 밸런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대대적인데 이거 뭐... 설명하자니 너무 많고 하둠처럼 계속해서 라이브 서버에서 테스트를 하면서 업데이트를 할테니까 나중에 한번에 싹 정리하는 걸로 하시죠 다음 업데이트 소식은 나이트메어 업데이트입니다 대부분의 유저들은 관계가 없는 내용이긴 한데 상시 pvp가 가능한 필드인 나이트메어가 업데이트 된다고 합니다 이게 얼마만의 업데이트인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저도 이제는 관계가 없어졌으니까 패스 와... 왜 이게 이제 나온거야? 마국간에서 말을 육성할 수 있는 여물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무튼 여물은 현재 꺼낸 말이 만약에 최고 레벨일 경우에 말을 기준으로 경험치가 상승하는 지역에서 사냥을 했을 경우에 획득하는 경험치를 이렇게 여물로 저장을 해줍니다. 이 여물 같은 경우는 최대 레벨이 아닌 말에게 이런 식으로 먹여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건 진짜 혁명이죠? 드디어 저도 8세대 말을 좀 도전해볼 수 있겠네요. 아무튼 말을 갈아 끼워가면서 보조 캐릭터를 키우라는 이 내용은 이제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과금 상품에 관한 얘기인데 모험가의 밤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과금 패키지가 너무 많아서 사는 사람들도 뭘 사야 될지 모르고 파는 우리들도 뭘 팔아야 될지 모르겠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겠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패키지가 없어졌고요. 지금 이렇게 좀 간단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자그 밖에 캐릭터 밸런스 패치하고 음... 자잘한 보그 수정도 했네요. 아! 이걸 빼먹을 뻔했네요. 자동사냥이 가능한 위치로 자동이동을 할 경우에 이제는 맞고만있지 않고 자동으로 전투를 시작합니다. 이건 완전 달달한 기능이죠? 자, 그럼 여기까지 업데이트 한눈에 보기였습니다. 전 이만 퇴근하겠습니다.